한편아 너... <웃음> <웃음> <제가> 진짜... <웃음> 어, 없어 없어 <웃음> 없어 오 <웃음> t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어, <났다>. 야 e Of t h 어 o 어 라미네 망했다 야 라미 계속 죽는다 근데 저기 우리집까지 안와 나 지금 밑에 내려와있어가지고 Of 로안 끌려 없신다면? 한편아도. 없어! 없어! 없어! 다음은 뭘 먹지? 없어. 야, 근데 야, 근데 그못 달려. 달려, 달려. 위로 달려. 위로 달려. <웃음> 아 <웃음> <웃음> <내가 부어줄게. 웃음> <웃음> 우와 쟤 따라가는거 봐 근데 따라갈 때야왜 길에서 왜 길에서 이래서? 왜 이래서? <웃음> 문제가 있어요 제 넉백이 안돼요 아 그래? <웃음> 대박인데? 잠깐만 내가 쟤 구해줘야지 우와 쟤잘 올라간다 시에나 이거 도움 안되냐 이거? 물? 올라와! 올라와 시에나 올라와 나 어차피 침대 없어 나 어차피 침대 어? 없어 올라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케빈님 그러면 우리 손잡아 어 손잡아 손잡아 아어 올라와 대피 아 진짜 알람이 도라이 아니야? 그 여기까지 왔어 아 이런 미친? 미치... 쏘라 먹을 거 없냐? 어 연비 한편 투디 가자 연비야 투디 가자 디 가자 가자 가자 투디 가자 디 <웃음> 가자 빨리 들어, 빨리 뭐뭐뭐 빨리 뭐뭐뭐어뭐 연비는 어딨어? 연비는 어딨어? 밑에, 밑에, 밑에 층에 있어요. <웃음> <웃음> 밑에 층에. 중에... <웃음> 어, 왜? 나 노리지마. 이제 바로 야생. 잠시 실례하겠습니다! <웃음> <웃음> 어디갔어? <컷! 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안녕하세요! 아 안녕하세요. 아, 아, 아 뭐야. 인사하러 아, 왔는데. 아, 불이, 아 불이 때린 거였구나. <웃음> 지금 그럼 침대가 누구누구 남은거야 지금... 연빈님만 없는거야. 아, 아 연빈님만 아니, 없는거요. 오케이, 오케이. 어. 빈 케빈, 케빈 케빈 형도 없어. 아케빈님은 아, 있었어? 예? <웃음> 네? 물 끊어라. 아아 아, 아, 잠깐만! 안녕하십니까 소디님! 오오오오 침대 부셨다 침대 부셨다 침대 부셨다 침대 부셨다. 침왜 부셨다. 호호호호 죄송한데 좀 잠깐만 냅둬 보시겠어요? 저김춘식 맞출 것 같습니다. 네! 야, 저, 저 TNT 세개터트리고 가겠습니다 네, 마침 또 이어져있네요 감사합니다 <웃음> 여러분들 양해 좀 구하겠습니다 여러분. 양해 말씀 좀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한팬님 <웃음> 예 <웃음> <웃음> 저리 가세요 한팬님 <웃음> <웃음> 한팬님 <팬이> 침대에 묻다 <웃음> 아니 멍청이들아 우리끼리 싸우면 어떡해 왜냐면 람이 어부질이잖아. 스디아카. 다 비켜. 우리 다 비켜. 침대 없는 사람끼리 이제 동맹이야. 어다 비켜. 죽기 싫으면 다 비켜. 틴틴 받고 싶어 다 비켜. <웃음> 아의 개주민이야 개주민이야 개주민이야. <웃음> <웃음> 한편아어이너 <웃음> 나랑 친구야 아니야. 너 나랑 친구야. 너 나랑 친구지? 친구예요. <웃음> 한편아 우리 친구잖아. <웃음> 제발 어깨 동무해줘. 제발 <웃음> 어깨. <웃음> 그럼 한편아 아래 사이를 기억하고 <웃음> 최대한 넓게 벌려주겠네. <웃음> <방금을 웃음> 아 아니 아니 아니 아니, 아니 채팅에서 얘기를 하길래 그냥 한번 해봤어. <웃음> 이제 모든 타겟이 라면들. <웃음> 야 근데 야, 빗소리도 없는 거 아니냐? 나 있는데. 어. 혜빈이 형 일로 와. 왜 왜? 일로 와 죽기 싫으면 일로 와 왜야 죽기 싫으면 일로 오라니. 끝나고 싶어? 아 미안해 미안해 미안. 나 어차피 이러도 돼. 아 미안해. 아, 미안해. 거, 아 미안해 미안해. 진 미안해 진짜 미안해. 진짜 미안해. 해 미안해. 미안해. 미안해. 미안해. 미안해. 미안해. 미안해. 미안해. 미해 <웃음> 아 말고 케빈이 안 와? 아, 아, 아 가야지 도와야지 도와야지 <웃음> 아 여기서 제가 큰거 하나 드립니다 내 침대 뒤에 있는 초록색 상자에 엄청난 게 들어있습니다 아, 가봐야겠다 빨리, 가서, 빨리 먹고, 가서 먹고 빨리 가서 먹고 빨리 가서 먹고 빨리 가서 먹고 치케빈 대답 치케빈 대답 어? 어? <웃음>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<웃음> 힘대 없다! g <웃음> 소라 d 소라 진짜 끝나고 싶어. 끝나고 싶어 끝나고 싶어 <웃음> 끝나고 싶어~~ 끝나고 <웃음> 싶어 단편도 간마당에 우리끼리 이러지 말자. 그래, 우리끼리 이러지 말자. r 블 g i 몇개없 t a g 뭐야? d r 상자. 연 y Rogibalta. You'll be both hungry t a t a n i 아니아니 뒤에 뒤에 아 <웃음> 와우 <웃음> 와우 야 연비상자 진짜 야 쏠쏠한데? 존대 <웃음> 이거? 아 견제하는 게몇 개야 지금 아나 진짜. <웃음> 나왜 남의 침대를 건드렸어? <웃음> 침대 건드리는 게임이니까. 와 이제 이거는 게임이니까. 아 근데 형 고마워 덕분에 나 조약돌 생겨서 더잘 막아 지금. 안녕. <웃음> <웃음> 침대 없지? <웃음> 어? <응>. 어? <웃음> <웃음> 아이템 파밍을 얼마나 힘들어 네 케빈님 쪽이 어디 있지? 나 깨졌어. 나 죽었어. 에이 케빈님 목숨은 남았잖아요. 아니 나 죽었어. 에이. 어, 케빈님 말도 안 되는 페이트를 치고 있어십시오 그니까 에이 났어 머리 위를 봐봐 응. <웃음> 나 여기서 똑 떨어져서 톡 치면은 케빈이 끝이다? <웃음> 바로 떨어졌다 <웃음> 너는 이 세상을 몰라 라미야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길을 이어왔는지 말이야 <웃음> <웃음> <나> 이야 <웃음> 아니 요, 요새로 만들어졌는데 이거 못 들어가는데?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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애니꺼 못들어가 이제 <웃음> 어 지금 둘이랑 시애니어 침대 위치 찾아야 되거든요 침대 위치 어떻게 찾으려고 저 중에 <웃음> 캠핑님 이거 시애이 우승하겠는데 우리들이 용맹을 하자 도망쳐 <웃음> 아. 우리가... 어, 빨리 가서 어? 가봐 모잼상. 아 이거는 시엔이 &E 걸 완전 요새를 만들어 줬는데, <웃음> 아니 내걸 요새를 만들어 줬어 고맙게. 시엔이 <웃음> &E 침대 어딨는지 찾기도 있... 아, 여기 있어? 어. 야 이거 못 찾아, <웃음> 이거 못 찾아, 진짜 못 찾아. 곡괭이 안 나오면 다 범는데? 어 곡괭이 있어요. 라미님, 딱잡번만 주세요. 견자만 해주면 제가 다 뚫어볼게요. 어때요 콜? 음 콜. 이거 <웃음> 점점 강력한 요새가되고 있잖아 <웃음> 진짜 배드워즈에서도 이렇게 못지요. 아, 야, 야. 아, 잠깐만. 아, 시리즈. 시리즈. 시리즈. 시리즈. 시리즈. 시 시리즈. 시리즈. 시리어시리어 <웃음> 아, 야, 야, 오씨, 간간히 올라왔어. 와서야서나요 잉어야, 아, 잉어, 잉어, 잉어야. 아, 쓰리. <웃음> 침대 부셨다. 어? <웃음> 아니 나몇 <난> 명을 상대해? <웃음> <웃음> 나는 내 꿈을 잃었어. 아, 근데 이거는 라미 우승이 좀 유력하다. 음 셀컵 박스도 있네. 어? 음 어, 오히려, 좀, 오히려, 호? 어? 이거 이렇게 되면 근데 투디야 좀 곤란해지네. 투디야. <웃음>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살라고. 우야 우야 하라고. 나 이제 들어오면 죽는다. <웃음> 자, 아, 이제 들어오면 들어. 나 지금 요새야. 근데 마지막 혈전이거든요. 야, 근데 이게 오늘 처음 해 봤잖아. 다음번에 하면은 진짜 1등 견제 당하겠다. 블렁마는 사람. 음. 음, 음 이거 음. 1등 견제 할 수밖에 없네. 음, 할 수밖에 없는 아, 구조네. 하층민이 아, 3시서 힘을 합쳤어야 됐어. 어. <웃음> 그거 안 합쳤으면 나 진작에 라미 누나가 부숴어 지금 그러네 사실은 올라오기 시작하면은 아래 있는 사람이 더 유리하게 되거든 아 내가 저 동네를 몇 번을 갔는데 <웃음> <웃음> 이거 용암이라도 나와야 이길 수 있거든요 라미 지금 근데 칼이라도안 나오면은 어려워 둘다아 곡괭이 좀 제발 <웃음> 지금 시애도 곡괭이 그 다음에 블록 완전히 모아야 역전각이 나오고. 깨! 아 이걸 또 피글링 하시네. 야, <웃음> 피글린. <웃음> 야 이렇게 해서 <웃음> 나 안에 <해>. 라미 우승. <웃음> 야 레전드였다 진짜. 아내 역할이 중요했네 오히려 중간에 노잼 사해 버리는 바람에 아 근데 레전드였습니다 개 재밌었어요. 어형 음. 나한테 와볼래 신기한 거 보여. 음. 왔어 <웃음>